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자 해외선물 리그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주자선물 김석수입니다 어, 그럼 해외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지난 하락세가 지난 9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며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했는데요. 뉴욕 연은이 발표하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5.9%에서 5.2%로 둔화된 것으로 예상되어 2021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도 지수 상승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휘발유 가격과 식품가격 하락이 결정적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 기대치도 2%에서 1%로 둔화된등 인플레이션 하향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프트웨어 업종의 상승세도 지수 상승을 도왔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런던 증권거래소 지분 4%를 인수하고 클라우드 관련 사업 활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또한 쿠파 소프트웨어도 사모펀드에 인수되며 주가는 26% 이상 상승했네요. 유가는 캐나다의 키스톤 송유관 유출 여파로 인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fmc 회의를 앞두고 증신 상승세로 전환했는데요. 기대인플레이션 둔화로 인플레 이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식료품도 가격이 안정되고 있어 인플레이션 완화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네요 이제 오늘 밤 발표하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에 따라 앞으로 fmc 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줄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볼까요 나스닥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은 h t s 화면번호 4 0 1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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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지지선인 11,200포인트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2월 13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7.7%이며 예측치는 7.3%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일 미국 주식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없습니다.